<웃음> <웃음> 저희는 지금 다음 미션 중에 하나인 인사동에서 인생네컷이라는 가게에서 사진을 찍으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걸어있는 사진 무조건 하트 모양으로 이제 네컷을 찍어서 오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오 네. 자, 인생네컷 바로 인생네컷입니다 어기야 여기? 아. 아. 어. 아. 아. <놀린> 저희가 인사동 인생 내 것이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사진을 또 의미있게 남겼어요 그쵸?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웃음> 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니까 저도 너무나 기쁘네요 <웃음> 저희가 이게 미션이었는데 었네가지 사진을 찍는 대신 컬러 사진과 그리고 이 맥컷에 또 다른 또 모양의 <웃음> 하트 모양이 있는 팀이 무서웠어. 무슨 말 하는 게 미션 내용이었어요 어, 이건 어떻게 보면 뭐 평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무리 한분이라도 정직하게 아, 팀원들과 네.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직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예. <웃음> 저, 이제 지만팀은 저랑 다니면서 제가 카드로 보여드릴 거고요. 비비팀은 제가 유튜브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는 서스크라이브를 연결하세요. 그시겠죠 네. 자, 하나, 둘, 셋. 아, 네. 아. 구독과 좋아. 요 그리고 네. 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와우 a h 가 e a 와우 o o l t 이게 꿀 s i 를 보통 a h 에서 많이 y 이는데 이게 얼려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얼려서 앙 해서 먹으면 cool. Yeah, cool. Yeah, c o o 갑자 구경만 해봤지 이렇게 먹거리들을 사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이 친구들 덕분에 호황을 하네요 와우! 어릴 니까 기대 많이 해주요고 땡큐! 바이 우리 오늘 고마워. 첫, 고마워. 첫 네. 촬영! 네 섭스크라이브 할수 있어요? 아네하요요 응, 다아 붙이면 돼요? 응. 응. 인형 여기 보면 두 가지 샘플 있어요 응. 하나는 네. 이제 아직까지는 망하진 응. 않았어요 응. 오늘 속정 인형 만들 거예요, 인형 만들 거예요. 아, 원래 이런 것도 너무 세요 이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렵다고 해요. 이렇게 한 가지 생각로만 하는 것보다. 막 이거 때에 아직까지 스트레스 받기 있습니다. 나만 다들 잘하지 이거 보시면 다 거의 못하겠. 아아이정 아. 음. 아유. 아, 예. 아, 예. 아, 아. 아, <놀람> <놀람> 아주 걱정 많은. 점도 왜? 네, 니년도 좋아요 니년이 보지 않고 싶지 않아요? 네. 야, 이놈. 제대로 말해 줘. 걱정로 이 중간에 한 번씩 손으로 이렇 눌러서 쓰고 싶 이거 데리고 가야 리나무콘 눌러줄게요. 네, 우리 네. 애기? 얘가 걱정이지, 입이 없는데, 사실 없는 거 아니라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오버사이드 오버사이드 오버사이가 오버사이드 니다사이드오니다이드오버다이드 오버사이드 오버사이드 오버사이드 오버사서드가버사이드이드이가오이드이이이 가족? 음. 아 귀엽다 이름이 가족 네. 제가 제일 하는색깔어요개다어자 아, 기쁘게 됐어. 생겼죠? <웃음> <웃음> <웃음> 귀여워 내곤잘요 공정, <웃음> <우와, 웃음> 귀엽네 이렇게 하니귀만니 이름은 그냥 아기, <웃음> 아기 옷은 좀 아, 핑크하고, 이건 은어름 아기 머리에 약간 떨어진 느낌이 있어. 우 자, 구리, 애기 이름은 좀 이상하지만 사드 주니어, 아, 생기는 건좀 예외하지만, 어..뭐라야되지? 그냥 자기 좋아하는 색깔로 만들었습니다 보라색, 주황색 우와아 어그다 어..불이라지 않네 저는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을 이용해서 걱정인형을 만들어봤는데요 머리에 조금 더 디테일을 신경 썼어요 모든 걱정을 이 머리처럼 꼬인 것처럼 이 꼬인 것들을 모든 걱정을 다 해결해주길 바라면서 이름은 주니어 필굿입니다 이 장이 돼서 다크하고 기타까지 체크했어요 걱정은 없어져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지하 하하하하 하하하 오늘 둘이 다 군방에서 저희 걱정에 있는 만들어 습니다분들도와자 너무 예쁘죠 평생이 봤을 때 가장 이쁜 인형을 만든 인형이 있는 팀에는 오늘 저녁을 좀 화려한 식사를 해드리고 아 진짜요? 남은 팀만 하실 수 있는 리드 오리심이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돈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 <목소리> 네. 아, 네. 선생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저 보여주세요 쌤 선생님 <목소리> 선생님 저는 특징 생긴 매력 생긴 매력 저는 여기 우와, 우와. 아, 노란색 우와. 저희는 이제 마지막 코스인 드디어 저녁 식사를 하러 이제 인사동 안에 있는 지리산이라는 식당에 와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그 걱정인형 있잖아요 거기서 우승을 하신 팀이 뭐 여기 식당에서 제대로 된 정식 코스를 드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어요 축하드니다 그리고 뭐 안타깝게도 또우승하지 못한 팀에게는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게 여기서 해주시더라고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밥은 먹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 <웃음> 지금까지 우리 모두 다 고생했으니까 서로에게 다 같이 박수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수! 하나 둘 셋! 예!